인간이기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욕심을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가 상대적 소외감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는가 진단해보시고 냉정하게 마음을 기우세요.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계좌 잔고도 더불어 불어나 있을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한 분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몇년 후에 본인의 생활을 상상해보시고 신중하세요. 천만원으로 몇 년에 백억을 만들어도 몇달 동안에 모두 날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부자되시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행복을 느끼시고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될런지 마음만 울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 10%씩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데 점심도 못먹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장이 끝나고 보면 저는 몇십 프로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만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혼을 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피해를 아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명의가 아내이기에 정말 괴롭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곳까지 왔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전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지금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동 평균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주식투자 아니투기였겠지요 처음 시작하는 자의 행운은 제게도 찾아왔고 얼마만에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장밋빛 희망에 부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의시었었던 시간으로 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너무도 사악한 욕심에서였는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주식이란 용어만 알았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친구에게 나도 한번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하더군요 한번 발들여 놓으면 마약보다 더 무서우니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간신히 설득해서 한 천만원만 투자해 보겠다고 하며 계좌는 친구 보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미수만 안쓰면 막말로 안전체로가 되더라도 절대로 친구를 원망하거나 미련은 두지 않겠다고 사정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가 매매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배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는 천만원으로 한 달에 2에서 30만원만 벌어도 영돈에일조할수 있으라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천만원의 은행에 맡겨봤자 한 달에 이자가 몇 푼이 안 되니 은행이자 생각하면 짭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거래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어주더군요. 정말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이 1500만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불과 몇달 만에 500만원이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한 천만원만 더 투자하겠다고 하였더니 또 말리더군요. 그런 친구를 간신히 밀어붙여 또 천만원을 더 투자하여 맡겼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총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의 자금이면 개미에게는 최적의 투자금이란 생각입니다. 우리 딸았는지, 친구의 노련한 실력 덕분인지, 순풍에 돛던 듯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서 투자금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투자금의 100%의 수익을 얻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이제 원금은 잡고 이익금만 가지고 거래하자고 하더군요. 그러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는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이익금의 조금과 선물로 부답하였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이제부터는 꽃놀이 패인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전부 이익금이 되는 것이고 잘하면 1억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로가 된다 하여도 손실 없이 좋은 경험과 잘 놀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호서다 말하고 인간의 욕심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익금이 2천만원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500만원에서 다시 1,200만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저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아직도 1,200만원이란 수익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친구에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그렇고 제가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한 500만원 정도 경험삼아 살살 거래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정이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 0 0만원이 얼마 안 가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친구에게 맡긴 것은 현상유지에서 왔다갔다 했고요. 각종 주식서적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어줍잖게 껍적거려 보았으나 거대 세력과 기관 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조독지열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총투자금은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잔고 600만원 손실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물타기 천만원 더 투자하여 총투자금은 2천만원. 또다시 잔고 1100만원 손실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500만 가지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제대로 질러서 원금 찾으면 친구가 관리하는 것만 놔두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각종 카드,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2천만 원을 더 투자하여 총 투자금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잔고는 2,300만 원 손실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 현재 잔고 2,700만 원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긴 것은 중간에 청산하였고 청산시 2,100만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친구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꽃놀이패가 불과 2-3년 에서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꽃놀이패의 교훈을 깨닫는데 2-3년의 에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 회복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납니다. 기나긴 세월과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각종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등을 해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은 열돈이 된다면 2천만원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빚 내서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쪽박의 지름길이더군요. 그 2천만원 다 잃으면 두번 다시는 주식의 주자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슈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